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꼬이입니다. 그 마법 천자문이 맞나? 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진짜 그 마법 천자문이었고요. 읏! 폭! 오 폭! 오, 와, 와. <웃음> 그래. 그래 이 맛이지. 얼음 빙, 대포포. 와, 뭐야? 처음 먹어 보는 것들인데? 얼음 빙! 빙. 대포포! 오케이! 아니 일단은 저는 좀 1등을 안하도록 할게요 어.. 할수 있는데 그냥 안하겠습니다 잠깐만!